제 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서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